정부는 최근 건설 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의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다. 공사비를 현실화하면 서울 인기 지역의 경우 현재 시세 60에서 70% 수준인 분양가가 70에서 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원자재 가격을 지수화한 건설용재료 물가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년 사이 33.7% 급등했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도 21.1% 올랐다. 각종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5월까지 서울아파트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 3,434가구로 지난해 8,89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플리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는 더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5곳의 평균 공사비는 평 3.3당 513만원으로 500만원을 갓 넘었다. 반면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입찰 공고를 낸 강남구 개포안신 656만원은 600만원을 훌쩍 넘었고 종로구 사직이구역 769만원은 평당 8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공사비를 높였는데도 건설사들은 머뭇대고 있다. 개포안신의 경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는 한 곳밖에 없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자재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것 이라고 했다. 결국 각종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 3,434가구로 지난해 8,89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파트 공급 끊길 판. 전국 40여 곳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밝히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의 불만족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사비 현실화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시공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아파트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에만 전국 40여 곳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일부 골조 공사업체가 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건축물의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모임으로 골조 작업이 안 되면 사실상 모든 건설 공정이 오케이. 멈춘다. 이들은 철근, 각재, 합판 등 자재 가격이 40에서 50% 올랐는데 기존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커진다. 몇 계약당가 평균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사비 현실화와 무주택자 실수요자 고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아예 삽을 뜨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 조합이 주최한 사업 설명회인 건설사가 단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민 대표들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도 30분가량을 더 기다려 해당 건설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종 불참 의사를 들었다고 한다. 해당 구역은 4,183가구 규모에 달하는 알짜 재개발인데도 모든 건설사가 외면했다. 최근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기존 5930가구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동 1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 분양가구 수도 4,700가구로 많은 예비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건설사들 요구를 주민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결국 공사비 현실화와 무주택자 실수요자 고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청약 수요자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고했다.